안녕하세요 이지쌤이에요 네 이번에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 볼 파워포인트는요 직장인분들이나 뭐 대학생분들이나 좀 많이 쓰시는 그런 연혁을 표현할 수 있는 그런 방법을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어, 연혁이라고 하면 뭐 연도별로 그 회사나 뭐 학교나 자신의 인생이나 조금씩 지나온 그 과정들을 보여주는 건데요 이런 식으로 보여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이렇게 보여줄 수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렇게 별 모양을 줄 수도 있겠네요. 그리고 전환 효과를 활용해서 이렇게 표현해 볼 수도 있고요. 자 마지막으로 이렇게까지 만들어 볼 건데요. 자 여러분들께 제가 아주 쉽게 표현해 드릴 테니까 따라해 보시고 여러분들만의 연역 만들어 보시길 바랄게요. 아차 시작하기 전에 여러분 구독과 좋아요 잊지 마시고요. 자 일단 새 슬라이드를 만들었는데요 새 슬라이드를 만들었을 때16대9 비율로 만들었어요 2013 버전 이상은 저절로 16대9 비율인데 2010 버전 이하는 4대3 비율이니까 이것을 양 옆으로 길게 만들어 줄 거예요 일단 알려드릴게요 2010 버전은 상단의디자인에가면 왼쪽에 페이지 설정이라고 따로 있을 거예요 거기에서 16대9 비율을 설정해 주시면 됩니다 자 일단 이렇게 만든 다음에 여기에 도형을 하나 그려보도록 할게요 삽입 도형 제가 그린 도형은 여기 있는 도형 중에서 육각형 도형이었어요 이 육각형 도형을 선택해서 Shift 키를 누른 채 한번 그려줄게요 자 이렇게 그려줬고요 그리고 꼭지점을 상단으로 가게끔 Shift 키를 누른 채 회전시켜서 톡 놓아줍니다 자 이렇게 놓은 뒤에 이제부터는 여기에 색상을 넣어 줄 건데요 저는 그라데이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마우스 오른쪽 누르시고요. 도형 서식, 선 없음, 그라데이션 채우기를 누른 다음에 일단 여기 중앙에 있는 두 개의 중지점을 삭제해줄 거예요. 삭제를 해준 뒤에 왼쪽과 오른쪽에 있는 색상을 바꿔주시기만 하면 됩니다. 색을 초록색 그리고 파란색으로 바꿨고요. 그리고 방향을 살짝 대각선 느낌으로 뭐 이렇게 해도 되고요. 아니면 이렇게 해도 되고요. 자 이렇게 바꿔봤는데 오 느낌이 좀 괜찮죠? 그리고 여기 안에다가 이제 숫자를 입력해보도록 하겠습니다. 2010 그렇게 입력했더니 위에서 아래로 텍스트가 바뀌었죠? 이건 왜그렇냐면 원래 도형의 모양이 이렇게 됐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텍스트를 도형 안에 넣는 것이 아니라 텍스트 상자를 따로 넣을 거예요. 삽입 텍스트 상자 콕 찍어서 2010 입력하시고 여기 위에 올려놓은 다음에 가운데 맞춤 글꼴 크기를 조금만 더 키워서 텍스트는 나눔 스퀘어체로 바꿔줄 거고요. 그리고 흰색으로 채워줄 겁니다. 자 이렇게 만든 다음에 이제 아래쪽에다가 텍스트를 입력할 건데요. 또한번 여기 있는 이 텍스트를 그냥 컨트롤키 누른 채 복사만 하면 되는 거 아시죠? 자 컨트롤키를 누른 채 복사하신 뒤에 한 요정도 색으로 바꿔줄게요 글씨 크기 좀 작게 해주고요 그리고 여기다가 내용을 입력하세요 그리고 아래쪽에다가 소제목을 또 입력해 볼게요 컨트롤 키 누른 채 이동시켜서 살짝 색깔 바꿔주고요 그리고 나눔 스퀘어 라이트 채로 바꿔줍니다 자 이렇게 입력을 했는데요 이게 가장 기본적인 형태라고 보시면 돼요 이 기본적인 형태에다가 일단 저희 애니메이션을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요거 두개는 그룹화 마우스 오른쪽 그룹화를 시켜주시고요 요거는 따로 애니메이션 주도록 할게요 자 요거 볼게요 애니메이션 올라오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랬더니 이렇게 올라오죠 그런데 그냥 올라오면 너무 느려요 그래서 0.3초로 바꿔줄게요 그리고 요거는 올라오기인데 효과 옵션에서 서서히 아래로 내려오게 그리고 이것 속도를 0.3초 요거는 닦아내기 왼쪽에서 0.3초 그러면 이렇게 나와요 어떤가요? 생각보다 괜찮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이것을 활용해 주는 겁니다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요것만 활용해 줄 건데요 여기다 직선을 그어줄게요 삽입 도형 선을 클릭해서 쉬프트키 누른 채꾹 이렇게 그려줄게요 그리고 선의 색상을 살짝 이런 색으로 굵게 바꿔주고 맨 뒤로 보내기 그 다음에 요거를 이제 컨트롤 쉬프트키 누른 채 복사만 하면 끝이에요 볼까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와 간단하죠 너무 간단하죠 자이 상태에서 이제 나머지도 똑같이 완성하면 되는데 어떻게 완성하는지 보여드릴게요 자 지금 현재 왼쪽에 보이는 이것을 그대로 복제를 합니다 또 하나 복제를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슬라이드에 있는 이 선을 왼쪽으로 쉬프트키 누른 채 그대로 이어줄게요 그리고 나머지 내용들은 이렇게 배치를 해주시는 거고요 마지막 요것도 왼쪽으로 그대로 이동시켜 주시고요 이렇게 이동시키면서 마무리를 해줍니다 어? 이렇게만 만들어 봤더니 아주 심플하게 만들어졌는데 뭔가 밋밋하죠? 이게 이동하는 듯한 느낌을 주려고 하는 건데 그럴 때는 어떻게 하냐면요 이 왼쪽과 오른쪽이 맞닿게 하기 위해서 전환 밀어내기 전환효과를 해주시는 거예요 그런데 아래에서 위로 올라온게 아니라 오른쪽에서 오는 형식으로 되면 뭔가 이렇게 연결되는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자 밀어내기 오른쪽에서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자 이렇게 됐다가 이렇게 연결되는 듯한 느낌으로 나오게 되는 거죠 어떤가요? 여러분 이런 방식으로 연혁을 표현하면 아주 심플하고 그리고 빠르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지 않나요? 자 여기에서 도형의 모양만 바꾸면 또 특별하게 만들 수 있어요 자이 도형을 선택하시고요 그리기도 우서식 도형 모양 변경을 누르신 다음에 여기에서 만약에 타원을 누르겠다 그럼 이렇게 원 모양으로 또 바뀌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하나 그리기도 우서식 도형 편집 도형 모양 변경 음 나는 여기서 하트로 바꾸겠다 이렇게 바뀔 수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회전을 시켜줘야 되겠지만 말이죠. 자 이런 방식으로 초간단 연혁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렸습니다. 어떤가요? 아주 간단하지 않았나요? 자, 여러분들도 이런 방식을 활용해서 여러분들만의 연혁 꼭 표현해 보시고 프레젠테이션 하실 때 멋지게 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이지세상의 이지쌤이었고요. 내용이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람 잊지 마세요. 안녕!